对。 아, 나 잔을 골라야 돼. 음.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진짜. 바로 정한 거야? 어. 나는, 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나는, 나도 베트남식 연우 연유컵, 커 연유 커피. 먹겠습니다. 케이크도, 케이크도, 그리고 어, 잔도 봐. 잔도, 고르고, 잔도 고르고, 케이크도 고르고, 다 고르고. 대박 끼셨네 나만 안 골랐어? 응? 아니, 나도 안 골랐는데 너무. 응. 그래? 체리터같네 멋있잖아. 내가 바르셀로나 나아갔... 감. 그 조용히게. 조용히게. 그 그냥 많은 걸로 변경. 그냥... 좀더 자연만. 그 많은 잔들 중에. 네. 선택하는 것입니다. 걔는 나의 잔이고. 나의 커피잔이에요. 짧지만 인연이 셔터는 내가 커피를 마시는데 와인잔을 부르면서 뭐 어, 내가 있으면 어떠면인데. 자기도 보는 자기 모습. 잠깐 있어봐요. 여기야 여기아 여기? 어, 우리 여기서 인생 샷한 걸... 심지어 한명 안식한 건데, 엄마한 나는 이따! 그래, 원래 이거 나의 대사에 있었어. 난단걸 좋아하고 <웃음> 힙한 걸 좋아하고 오빠는 뭐였지? 나 남쪽에서 왔어. 아 남쪽에서 왔어? <웃음> 아남방향이거아 <웃음> 어. 남쪽. 따뜻한 걸 좋아하는 거야. <웃음> 나어깨랑 팔이 나오면 더 예쁘고 알아? <웃음> 매일 아침 눈뜨는 곳이 여기다 아! 이곳이다 아, 이 공간이다 그걸로 행복하에, 행복을 하행복느는 사람이 뭘이야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아 그게 나네 어, 어, 너무나 쉽게 아 그게 내가 지금 살고 있네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공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 사람한테 나를 위한 뭐 손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나를 위한 공간을 그는만들어 하나 더 봐도 어, 좋어요아니 이안 무거워? 안무거 알바 짬바가 1년 반입니다아 근데 잘했네. 아 근데 진짜 잘했네. 아 근데 잘미 질이 달라지는데? 패널 바꾸지 마. 어? <웃음> 도장. 이게 버은 조금 초콜릿 느낌으로 살짝 달달한데 안에가 치즈 플러스 약간 생크림 섞인맛이 눈이 확커 치즈케이좀 느끼하잖아 근데 위에 코팅된 게 초콜릿이여가지고 달콤하네 음 코스트코 치즈케이같네세요 아. <웃음> 그거보다 조금 더 꾸덕하거든요 진짜 단짠단짠의 느낌이에요 맞아 대박이다 단면 <웃음> <당면> 샷 <웃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놀랍다 <웃음> 대박이다 오, 맛있겠다 잘라보겠습니다 아 여기 카페 이제 너무 잘 되면 어떡해 자리 없으면 <웃음> 여기 잘 식감이 그렇지. 되게 좋고요. 음, 뭔가 왜 도넛도 응. 그안 튀긴 도넛인 줄 알지? 응. 그냥 단팥빵 같은 아, 느낌. 그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튀겨서 일단 바삭하게 씹히고. 정말. 아. <웃음> 창의성은 연결해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기존에 직상했던 것들을 두 개를 연결해서 창의적인게 나온다. 이게 딱 그거네요. 음. 음. 연유 커피 어, 어 어때요? 아니 진짜 너무 고소해. 너무 고소해. 미숫가루 같아. 교대했는데 정량이란 게 있나 봅니다. 음. 이게 저는 엄청 달 거라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생각만큼 달진 않아요. 케익이랑 궁합이 최고입니다. 좋아요. 아. 나 진짜 일주일, 최근 일주일 중에 오늘 계획을 해 근데 자정님도 이거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그만해. 이제 끝내고 먹게. 거으로 음. 표현되는 거는 카페인바지만 나는 지금 내가 카페인바를 하고 있다고 생각 안 돼. 잔에서 나의 또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줄 루이스의 사들에서도또 다른 라이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그냥, 이게 풍요적으로 지금 카페에 바로 보이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손님들이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은 하네. 오히려 누군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되면 지금의 트렌드에 너무나 맞춰가야 될 거고 그러면 다른 가게들과 차별화가 전혀 안될 거고. 가장 큰 팀은 이제 이거를 만든 사람은 누굴까? 그 부모증을 유발하는 그런 공간? 그냥 그런 궁금증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네. 다음 컨텐츠는 뭐지? 1박에 300만원짜리 그런 가방 쓰거든요 많이 구독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마이서 촬영하는 예산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웃음>